11월에 다다르다 보니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입구된 올 케이스 3는 어린 자녀와 함께 차량을 탑승할 일이 많아 뒷좌석에 따뜻한 바람을 보내줄 리어 에어벤트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앞좌석 바람에만 의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잖 않아 있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에어덕트는 총 3가지가 필요하며 뒷좌석 성품구 커버까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어봉을 탈거 후 센터콘솔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기존 민자 트림을 탈거 후 송풍구 커버 어셈블리로 교체하고요. 가장 리어에 장착되는 덕트도 함께 장착합니다. 프론트 덕트 커버도 장착합니다 볼트를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프론트와 리어를 연결해주는 덕트를 장착 후 달거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풍량은 다리방향, 풍량은 최대로 설정 후 작동시킨 모습입니다. 리어에어벤트 장착시 다리방향 또는 몸통과 다리방향으로 풍량을 설정해야 리어에어벤트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작업 문의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몸통과 다리방향으로 설정해놓으면 앞좌석과 뒷좌석에 모두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연막살균기를 이용해 바람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볼까요?